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체인소만 육화를 리뷰해볼게요. 층은 올라가도 내려가도 계속 8층이 나타나는 현상. 히메노도 직접 계단을 내려갔지만 역시나 8층입니다. 아키는 이번엔 옆으로 확인하지만 안들창문문은맞은편 방의 창문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들은 8층에 갇혀버렸습니다. 벤디는 아, 파워가 아, 악마에 아, 죽여버린 아, 것때문에이런일이 아, 아, 아, 벌어졌다고 아, 의심을 하지만, 아키는 악마가 죽으면 힘이 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코벤이의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벤이가 데뷔 헌터에 들어온 이유는 오빠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돈 벌어오라고 시켰고 이상한 업소랑 데뷔 헌터 선대지밖에 없어서 반쯤 억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는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덴지는 部屋 때까지 잘수 있다고 말하며 잠들었습니다 진짜 편하게 잔다. 벤지가 잠든 사이에 전기랑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식량도 찾았습니다았고 아키는 악마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라이는 처음엔 아키를 도왔지만 지금은 포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벤이는 화장실 문을 먹으려고 해서 기절을 시켰고. 하원은 <놀람> 평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아라이랑 코벤이를 감시하는데. 히메노는 마지막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덴진의 히메노가 피고 있는 담배가 아키의 담배랑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는 처음에 건강에 안 좋다고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히메노는 아키가총의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 공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히메노는 죽은 버리에 지인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피한 버디가 죽으면 버디의 지인이나 유족이 찾아와 핫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키는 아까 히메노에게 땀을 때린 죽은 버디의 지인의 옷에 몰래 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힘메노는 아키란 밥을 먹으면서 스승님이 해준 말을 꺼냈습니다. 이메노는 아키가 오래 살수 있다고 해서 담배 한개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아키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핀다면서... 어, 뭐, 좀 부럽다... 아키는 안 좋은 소식을 말했습니다. 아까 파워가 죽인 악마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못생긴 악마는 갑자기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악마의 조건은 덴지를 먹게 해준다면 다른 데드 헌터는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코베니는 칼을 들고 덴지에게 달려들었지만 아키가 발차기로 칼을 튕기고 히메노가 코베니를 기절시켰습니다. 아키는 여왕마를 소환하려고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여왕마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히메노가 고스트 악마의 힘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에는 신장이 없다고 말하고 팔층에는 약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덴지는 어차피 자신을 죽여도 밖에 안 보내줄 거기고 물어봤지만 힘에 노는 악마가 쓰는 계약이라는 단어는 강한 힘이 있어 계약을 한쪽이 지키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고 계약을 어긴 쪽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이도 덴지를 죽이자는 의견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그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덴지가 죽으면 악마한테 이익이 되어서 덴지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는 쪽은 덴지 일행입니다. 아키는 방법이 없으면 칼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힘의 노는 아키가 칼을 사용할 바에는 그리고 파워가 침대에 있던 비상 식량을지 혼자 다 처먹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도 그럴듯하게 하던가.. 그리고 코베니와 아라이의 비명 때문에 악마는 공포심을 머금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못생긴 악마는 자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명혼의 악마는 팔참을 기울여서 겐지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키는 칼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히메노는 아키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히메노는 아키의 수명 때문에 덴지의 죽음에 무게를 기울었습니다. 아라이가 덴지를 붙잡고 코벤이가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키가 덴지 대신에 칼을 맞아줬습니다. 아키는 총의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는 총의 악마한테 맞설 기계가 있는 데빌헌터가 한 명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덴지를 보호하려는 츤데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젠지는 파워에게 아키의 피를 멈추게 할수 있냐고 묻혀 히의노는 아키가 죽을까봐 코베니와 아라이처럼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호베이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고 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네. 결국 갑답한 덴지는 영혼의 악마에게 잡아먹힌다고 말했지만 아, 네, 네. 이 와중에 챙길건 챙기는 엔지는 영혼의 악마가 자신의 체인소가 무서워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체인소로 영혼의 악마가 죽고 싶을 때까지 괴롭혀서 자살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엔진은 트리거를 당기고 영원의 악마의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체인소는 6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